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선거도 끝났고 응? 내가 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해나가는데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응? 아주 많이 전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윙 테스트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응? 자 오윙 테스트라는 거는 이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할까 모르겠어요. 네. 지금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들이 얼마나 거짓말 하고 있는지 모른대. 상상도 안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해저 터을뚫는다 해가지고, 부산에서 뭐, 대마도까지 해저 터널 을는다 절대 뚫지 마자고 내가 방영한 것도 있을 거이렇 보면. 그거는 완전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지금 일본 꼬라지 보게 되게 되면, 음, 글씨다. 완전히 허구다, 허구. 흐브. 자, 그러면 이 허구가, 이 허구를 누가 만드었냐는 거다. 이것도 일본에서 만드는 거다. 내 이름은 밝히죠. 오모라는 사람이 바, 어, 썼는데 내그 이름까지는 내 밝히기 쉽고 여기 1970년도에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갖고 완전 사기친거에요. <웃음> 얼마나 거짓말했는가요 그래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걸 갖다가 미친 이론 이제 <웃음> 미친이론 미친이론을 가지고 수사기이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푹 묻고 거짓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도 끝났고 내가 선거철에는 이야기 못하는 이거는 혹시나 뭐 선거에 급급을 어? <웃음> 넣을까 싶어갖고 내가 안 했다 이오인캐스트는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일본이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 열받는 건 모른데 거짓말 중에서도 상 거짓말이다 지금 자 그래서 이것이 오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어 뭐라, 있다 일본 말로 이름이. 그래서 이름은 밝히기 쉽고. 자, 그래서 이 오링 테스트를 어디에서 그 했냐면, 아, 사람들이 이거까지, 이거 하게 되면 건강을 고치고, 이 사기친 거예요. 완전히. 어사가 아닌 사람이, 어사가 아닌 사람이 어사 노릇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거 사기발이잖아. 그래서 이 오링 테스트는 누가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어사들은 안 해. 그지? 의사들은 안하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음, 뭐. 결국은 전다 살고, 비슷한 사람들 해야지. 에너지 기운로? 어, 그 에너지 그, 그, 네. 기운도 없고, 그 오이 들고다 뭐 몸에 맞니? 사과들 뭐 몸에 맞니? 해갖고 이걸 몸에 맞는 걸 묻거든, 뭐 건강해지고 안 아파지고 오래 살고, 백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이렇게 한다고 막 떠불어난 거야.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가져와갖고, 더 함께 어. 더 푸는 거야. 이거 이거 하다보 하면 어떻게 천국 가고 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막 이렇게 한다 이제 응 이래 되는 거 뭐면 어떻게 이래 되는 거 뭐면 지옥 가고 이래 되는 거 뭐면 천당 가고 이런단 말이야 이이 이 사이 이거를 없애야 되겠지. 우리는 학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 이때까지 음? 안 했는데. 이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상을 내가 여러분들 이제 올바른 이론적으로 풀어주려고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올인 테스트는 1970년도 초반에 일본에그꾼 응? 하나가 오머 꾼뭐 하나가 이것을 갖고 사기를 친 거야 그런데 그이 사기, 사기 이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지금 푸묵는 거야.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이거 비참한 거잖아.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어, 시트부터 K, 뭐, 컬처부터 K키트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사기 치는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싹 없애야 되겠지.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것의 비밀을 여러분들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서 제가 뭐, 가위린 한개 갖고 오겠어. 아까 저기, 그, 응? 어? 딸기 한 개만 갖고 봐 <웃음> 자, 그, 이 오리 데스터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가. 자, 이걸, 이 몸에 맞는 것을, 이네 몸에 맞는 것을 먹게 되면 오래 살고 건강도 지키고 하는 게점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넘어가지고, 어? 우리나라의 모 어? 교수가 서울에 있는 모 교수가 이걸 가지고 누가? 한의사 됐야 여기 또 방송에 놓아고또 사기친거야 한의사가 사기치면 되겠냐? 안되겠지? 자 그래서 그거는 이 이모라는 한의사야 음. 음. 아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뭐라는 뭐라는 한의사인데 그것도 유명한 사회, 한의사야 서울에 있다 그런데 요거서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더 사기 똑똑한 놈이더 많이 사기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진실을 우리는 한번 밝혀보자 응? 이거 갖고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없는 거야 아니? 네. 그래서 오링이라는 것은 오 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딱 잡았다고 오야 오잖아 음. 이 오링을 이것을 떼고 붙이고 하는 것이 내 몸에 맞다 틀렸다 해갖고 말로는 정기적인 거, 어떤 거이 헛소리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것이 어떻게 맞다 해갖고 요새는 와가지고 어떻게 천당하고 지옥 가는 것까지 다할 뻔다, 그제 자, 그치? 한번 먹어봐요, 신선 사람이 먹어봐 자, 오링 테스트 이 오링, 오링 테스트 할때 오링 테스트 할때 자, 이게 막뭐 통째로 들었나? 한 개씩 들었나? 한 쪽에 저 쪽에 딱 들어봐 자, 이것이 어? 안 떨어지면 이것이 내인데 맞고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안 맞는거 안 맞는거지, 그지 나한테는 해로운거지 그치, 해로운다고 네. 거지 네. 그렇게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 나한테는 아, 100년 살고? 백0통에똥칠한테까 네. 네. 살고 네. 어, 떨어지면 네. 내일 모레 죽은거 <웃음> 야, 그럼 뭐지? 한번년 <웃음> 사이에 좀! 예. 이되 줘. 예. 진짜. 이한백거겠다 백년 에 아, 진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백내 살까? 가 내가. 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백살 입 빡빡 찌어. <웃음> 몰라. 왁지. 아, <웃음> <뭐지? 웃음> 꼭지. 아이고. 아 이래저래. 백년 살겠네 어. 그래가지고. 다. 에이, 딸기 장사하고 또 사, 저기 해놓고. 그럼 딸기 해봐. 딸기. 와, 입 들으시네 이거. 꽉 찌? 네. 딸기 해봐. 딸기. 응 어, 딸기 하면. 아, 딸기 딸기. 지나 떨어지나? 아퍼. <웃음> 자 요거 갖고 요렇게 자기친구야 그러면 원리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힘만 빼서. <웃음> 두 번, 세번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그렇다 말이야. 이게 다 한쪽에 들고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 주면 절대 못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아무것도 아해요 하나도 힘이 없어요. 이 손가락의 힘이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어학이에요. 이 손가락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요 구조 때문에. 음. 손가락의 구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이게 어갖고 너 몸에 맞니, 안 맞니, 천당으로 가니, 지옥으로 가니, 이거 완전히 헛소리라는 거다. 응? 아무리 힘 약한 사람,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오산세 없는데 한번 해봅시다. 실습을 아, <웃음> 한번 하고 가야 돼. 오 손이 좀, 아, 힘 없어도 괜찮다. 손이 안 좋아요. 아, 안아 상태가 안 그럼 답답하게 해볼까? 응? 좀 너무 많이 하지 말자니 <웃음> 자, 그래서, 이게, 이 갖고 여러분들은 절대 사기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 일원이고 이것이 사기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상담하는데 절대 서먹지 마라. 네. 응? 어? 일본에는 오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는 에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근본적인 사회꾼들이야. 완전 이론적으로 사회꾼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우리 또 뭐, 시옷이라는 사람, H라는 사람 또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응? 이 손가락의 구조를 보게 되게 되면, 응. 여러분들은 이 밑으로, 손가락은 밑으로는 굽어지지만, 울로는 제힐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기계가 이렇게 딱 되어있으면 이게 딱 있으면 이런은안 넘어가 절대로 이게 안 넘어가 그죠? 딱 거리가 거리 있는데 그런은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웃음> 옆에서 이거 사람들은 밑에서 이렇게 뛰기 때문에 항상 울로 울로 떼려고 해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뛰고가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뜰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손가락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뛰고 한쪽에는 이렇게 뛰는데 항상 위쪽으로 뛰게 돼 있어요 <웃음> 그는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절대 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이 힘을 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밑으로 힘을 확 딱만 주게 되는 힘 하나도 안들이도 그냥 이게 툭툭 떨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봐내 상자에 서 다시. 아돼 다시 다 서머여야 되니까 자 이거 뭐 자꾸 안 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여러분들 딱 있으면 이거는 울로 뛰게 되면 절대 안 떨어져요 이건 구조가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이거 구조는 절대 올라하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밑으로 긋기 때문에 밑으로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이때 어떻게 해? 다른 사람볼 때는 울로 약간 힘을 줘고 당기면 절대 안떨어져 그런데 약간 밑으로가 떨어져면 이거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야자 <웃음> 이거 갖고 우리가 이 사회를 농락하고 있는 거예 이거는 과학이에요 우리는 과밖에 없잖아 이론과 과학이지 절대로 우리는 뭐 허,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절대 안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또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네. 절대 이거 숨으면안 되고 만들그러면이오린 테스트는 100% 가짜예요 100% 이거 숨는 사람치고 누구말든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인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놈들은 다 모르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참, 그런데 이거 이때까지 다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내가 선거도 끝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세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무력. 우리 영예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세계를 공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오늘? 실물에 공부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거짓말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 그래서 이것을 자꾸 숨고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뭐 이런 것이다. 이론이 아니라면,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면 거의 사기예요 학문도 거짓말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는 요것만큼 있지? 요것만큼 있고 짧게 해가지고 북한 있고, 소련 있고, 여기 미국 있고, 여기 일본 있고, 여기 대만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정직한 사람들은 요 사람이에요. 홍콩하고 요 사람들.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트럼프도 엄면는거짓말했는그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지금 혼쭐하고 있지. 저중국이 지금 자기들 요새 뭐 학진자 하나도 없다는데 거짓말, 진짜인 줄 알아요? 저 100% 거짓말일 수도 있다. 있다. 북한은 뭐아직까지한 명도 없잖아 그런데 뭐 소식이 유튜브 보게 되기 때문에 뭐 군인들도 다무너지고 있고 그치? 미 항공모함도 지금 어떻게 해? 코로나 때문에 처음부터 항공모함도 중단됐잖아 그래서 BBC에서 한 이야기가 뭐죠? 한국은 응? 군인도 하나도 없이 군대도 하나도 없이 세계 전쟁에 이기다 하는 거 아이가 아니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데 우리가 이런 거같고 사기치면 되겠나 안되겠나 안되죠 이거 같고 안되죠 이게 뭐래요 오링 오링 테스트다 오링은 사기다 그제 그래서 절대 이러면 내설명다 해놨대 이. 요거는 과학적인 과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거짓말이에요 절대 서붙지 마라 절대 서붙지 마라 네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 신문을 <웃음> 공부를 시작합니다